어, 내이 보자 보자 보자. 어디 자자자자자자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. 실수인 것의 개수 fnx라고 하자. 그럼 우리는 알잖아 알잖아 이 x가 x가 이 n값에 따라 받아지는 거잖아 네. 이게 나뉠 거 아니야 자 일단은 n이 홀수면 이 fnx는 항상 1. 1이지 네. 항상 1이고 n이 짝수면 X 값이 0보다 클 때는 2개고, X가 0이면 하나고 X가 0보다 작으면 0이지. 인 2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. 2의 뭐? 제곱근. 제곱근 중 음수인 것. 마이너스 루트 2를 A라고 하자.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.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이지. 맞나요? 네. 얘를 B라고 하자. 이겁니다. 자 이때 F3에 A 플러스 F4에 글씨 좀 이쁘게 쓰자. F3에 A 플러스 F4에 B 플러스 F5에 A 플러스 B 플러스 F6에 ABG 자, 중요한 거는 n이 홀수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. 이게 무조건 몇이야? 1. 얘도 몇이야? 1. 1. 그러면 얘 양수야, 음수야? 음수. 음수라며. 음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음수야. 짝수고 음수면 없더라. 음수, 음수, 곱하면. 양수. 짝수고 양수면 몇 개더라? 두 개. 이거, 하여, 라 결과 얼마? 4. 음. 개념이잖아. 그지?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복잡하게 표현된 것 뿐이야. 우리 성인이잖아, 이제. 거기. 그 그럼 문제를 읽고 그 복잡함을 읽을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나는 독해가 안 돼.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돼. 글이 이해가 안 되면, 국어 어떻게 풀어? 국어보단 쉬운 문법 아니야. 그치? 화이팅!